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 꿈입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패치로 이제는 어느정도 완성된 영광의 길에 대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영광의 길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휘장을 시작으로 검은기운 은화 등을 얻으실 수 있는 가문 전투력 기반의 콘텐츠입니다 어쨌든 영광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영금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모든 캐릭이 다 사냥꾼의 연금석을 착용하고 한 캐릭터만 정복자의 연금석을 착용하는게 베스트입니다 만약에 여건이 안된다면 본캐는 사냥꾼을 착용하고 보조캐릭들은 전부다 전투력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초밥을 착용시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단계가 낮은 것보다는 단계가 높은게 보상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보조캐릭의 초밥을 착용하더라도 다음 균열로 넘어갈 수 없다면 보조 캐릭터들도 사냥꾼이나 정복자를 착용하는게 차라리 클리어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보조 캐릭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팅하는게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세팅을 해놔야 편하게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속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캐릭터 및 스킬 세팅입니다 제 생각에 캐릭터는 사실 뭘 사용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전투력이 짱이에요 다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한 헌터, 위치, 디스트루이어가 아무래도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한명에서두명 정도는 이 친구들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 세팅은 이속 감소, 방어 감소 등 디버프 스킬을 넣을 수 있는 게 베스트긴 한데 사실 귀찮잖아요. 그냥 오토로 세팅해도 무방합니다. 일단 아직 이 친구는 강화하는 중이긴 한데 장비 세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기 43강 방어구 33강 정도로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광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광의 길은 몹이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앞쪽과 위쪽인데요 앞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주력이고 위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약간 특공대 같은 느낌입니다 빵 터지는 녀석들 그렇기 때문에 앞쪽과 위쪽 두 군데를 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진영은 이렇습니다 위쪽으로 접근하는 곳에 두명을 배치하고 전방을 잡을 본캐릭 그리고 서브캐릭들을 배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친구는 뒤로 빼서 혹시 놓치는 적이 생기면 처리하도록 합니다 여러가지 배치법들을 좀 사용하고 생각해봤는데 이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자로 배치를 할 경우 뭉쳐놓는 것보다 손해보는게 많고 그렇다고 전방에 배치하자니 수력이 낮은 보조 캐릭들로 인해 위쪽이 뛸 수가 있고 그리고 50세, 10공세에서 나오는 토라크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성문 앞에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친구를 배치해주고요. 위쪽 전방에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친구를 배치해서 위쪽과 앞쪽에서 몹들이 동시에 달려들어도 가능하면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친구한테 정복자를 착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뭐 없어요 목들이 달려오면 구경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피좀 달았다 싶으면 회복해주시고 딴단한이라고 쓰여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좀 안죽는다 싶으면 공격버프를 한 번씩 눌러주면 웬만해서는 큰 무리 없이 클리어 가능합니다 아 물론 그럼 성의가 너무 없겠죠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각 균열마다 단계별로 나오는 몹들이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막9균열에 입성을 했는데 1공세에는 이 엔트들 그리고 검은갈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2공세에는 재빠른 사우는 친구들이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실상 사냥꾼만 착용하고 있으면 서비스입니다. 자, 보스는 싸우를 공성대장입니다. 이 친구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친구라 앞줄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공증버프를 사용해서 앞줄에서 처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3공세에서는 거인족들이나 오는데 사실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체력도 많지 않은 무난한 공세이기 때문에 3공세에서는 정령 에너지를 좀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공세는 매기맨들입니다. 사실 매기맨하고 쿠벤은 굉장히 만만한 편이기 때문에 체력관리만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균열 기준으로 503는 엔트입니다. 엔트 같은 경우는 아까 나왔던 트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체감 느낌은 체력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가능하면 공버프를 사용해서 끝내주셔야 됩니다. 자, 503에서 주의해야 할건 토라크인데요. 토라크가 등장하면 바로 공버프를 사용해주시고요. 등장과 동시에 지진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체력 회복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스 중에 제일 까다로운 친구가 저는 우라카라고 생각됩니다. 이 친구는 나오면 그냥 막 달려가요. 지가 우사인볼트인 합니다이 친구가 달려오면 그냥 무조건 공복부 하나 먹어주시고 성문 내부도 희생시켜주셔가지고 성문 앞쪽에 있는 친구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자 육공세는 마녀의 병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피통도 적고 잘 죽기 때문에 우라카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6 0세의 두번째 웨이브 때 단단한 녀석들이 나오는데 뭐 딜이 충분하시면 구경만 해도 통과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공복수를 한번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6 0세의 보스는 핵세말 인데요 사실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캐릭터를 다 사냥꾼으로 했는데 이제 보스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한 캐릭에서 두 캐릭 정도는 정복자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공세는 루텀입니다. 루텀 루툼 같은 경우도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회복시켜주면서 공버프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보스는 사형집행관인데 이 친구가 트롤 작업반장하고 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트롤 작업반장이 도착할 때쯤에 공버프를 한번 써주시면 생각보다 손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8공세는 들창코입니다. 빠르기만한 녀석들이라 쉽게 잡힐겁니다. 자8 0세의 보스는 일레지라의 하수인인데 이 친구도 상당히 잘 뛰어갑니다. 계속 뛰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가오면 공버풀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너무 많이 넘어갔다면 캐릭터 배치를 통해서 보조캐릭을 좀 이동시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문으로 버티면서 그냥 잡아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9 0세는 페리드입니다. 이 친구들이 적당히 단단하고 적당히 세고 적당히 빠릅니다. 한마디로 별 특징이 없다는 거죠. 자, 9 0세의 보스는 페리드입니다. 이 친구는 무슨 불가의 제자도 아닌데 3보 1 브레스를 시전하면서 앞으로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걸어가다가 브레스를 뿜는데 브레스는 아프니까 맞으면 무조건 회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선에 접근을 했을 때 공격버프를 사용해서 빠르게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균열 기준으로 마지막 공세는 골렘들과 모굴리스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1선에 접근할 때 바로 공법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공세에 2웨이브까지 e 왔으면 사실 뭐 없습니다. 어차피 느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공법프 써주시고 체력 달았으면 회복해주시면 깔끔하게 통과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선에 있는 친구가 달려갈 때쯤에 공버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1선에서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1선에서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피가 달면 체력 회복시켜주시면 되겠죠? 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공버프 마지막으로 한번더 눌러주면 깔끔하게 클리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광의 길을 한번 공략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